안녕하세요. 소롱공인 t v 소장 당인선입니다 어, 오늘은요. 가등기와 본등기에 대해서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한번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짚어볼까 하는데요. 어, 한번 보실랍니까? 어, 여기 보시면 가등기 후 본등기를 했을 경우 취득일은 어떻게 될까요? 제목이 어~ 흔히 어~ 재개발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. 장 어, 잔금을 굉장히 늦게 쳤다든지 이럴 때 어~ 계약금만 걸어놓고 예를 들어 중도금을 안 쳤어요. 중도금 안 치고 한몇달 뒤에 잔금을 치기로 할 경우에 어~ 이럴 경우에 가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~ 건전당 설정을 해 놓는다든지 뭐~ 이런 그~ 방안을 강부를 해두라고 하잖아요 어, 이럴 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취득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취득일이 취득일로부터 여기 A라고 하면 B를 살 때는 1년 차이 나고 맞죠? 그리고 앞에 거산 날로부터 1년 안에 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또뭐 비과세가 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취득시점을 언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요.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. 잔금이 많이 남아서 가등기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한 그 날짜를 혼등기를 한 날이 아니라 가등기를 한 날이 됩니다라는 검색을 보게 되셨대요. 왜냐하면 이제 소유권 그 순위가 가등기를 요 순번에 딱 해놔 놓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근저당들이 설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내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요 원래 가등기 있던 요 순위로 가서 어내 권리를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소유권 취득한 그 순위를 요때로 본다라고 이제 본 걸로 보이네요 어 질문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놓고 잔금을 치르면서 본등기를 할 경우 세법상 적용되는 세법상입니다. 세법상. 적용되는 취득일자는 언제가 되는 걸까요? 보통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에 종전주택을 A라고 하면 새주택이 B가 되겠죠. 요 사이가 1년 차이 나게 요렇게 취득을 해야 일시적인 주택 비과세. 어, 요게 연관되니까 가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지 본등기는 그날을 취득일로 보는지를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이네요. 그다 혹시, 등기를 해놓고, 본등기를 할 경우, 가등기일부터 물건의 효력은 있지만, 실제 등기 날짜는, 어, 장금일이나, 그본등기 어, 그 날이 되는 걸까요? 요렇게, 이제, 물었습니다. 어, 내가, 그, 어, 권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순위에 대한 물건의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부터 가 있지만, 장금날은 나중에 본등기, 그, 하면서 장금 치는 그 날이 되는가, 이 말입니다. 요거에 대한 답변 한번 볼까요? 이랬더니 답변 귀상담의 경우 매매 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을 지득한 것으로 안 본대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때 이제 본 등기를 하는 거죠 <웃음> 본 등기 접수를 하니까 잔금청산일은 돈을 지불하는 날이고요 보통 돈 지불하고 바로 등기 접수하러 가죠 우리 허니. 그게 서로 다를 경우에는 둘 중에 빠른 날을 지득길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라고 답이 왔어요. 참고 다 되셨죠? 이렇게 우리가 가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본등기와 상관없이 어, 가등기가 그지득일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때부터 내 순위보전이나 이런 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득은 언제라고 해? 본등기를 한 그날, 잔금 청산일이나 본등기 접수한 그날 중 빠른 날이 지득일 기준입니다. 그럼 그날 기준으로 어, 당연히 일시적 이주택, 기간 산정을 해야 되겠죠. 뭐 간단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가등기부터는 내 모든 권리를 다 가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가등기를 한그 날하고 본등기를 한날중 어느 날을 제법상의 지득일로 보느냐 본등기 기준일이라는 것을 함께 짚어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usic